네 안녕하세요 아이엠툴 입니다 지난주 어 임팩 트 드릴은 없다 빨간 맛 드릴 편네 이어서 오늘은 어 임팩 트 드릴은 없다 빨간 맛 임팩 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 지난주 말미에 뭐라고 했었냐면 드릴 작업을 할때 이상적인 방향은 토크는 높이고 속도는 낮추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웃음> 이제 사실 좀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토크도 높이고 속도도 높이면 되는 줄로 아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사실 인터넷에 유명한 꽤 인지도 있는 판매업체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속도와 토크 둘다 높이는 게 낫다 라고 했고요 좀 하... 답답한데요 뭐 어디라고 밝힐 수도 없고 그냥 드릴 작업을 할 때는 토크는 높이고 속도는 낮추고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임팩트 드라이버가 왜 드릴 작업에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X축에는 RPM 속도 그 다음에 Y축에는 토크로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X축 Y축 하면은 이제 여기가 이상적인 이제 드릴 존이죠 속도는 낮고 토크는 높고 여기가 이제 이상적인 드릴 존인데 이제 임팩트 드라이버는 이 이상적인 드릴 존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임팩트 드라이버는 토크랑 속도가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좀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토크는 속도에 비례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가 바로 어, 임팩트 드라이버 방향인거죠 뭐 그러면 은 어떻게 확실히 뭐 증명할 게 있냐 라고 <웃음> 물으신다면 제가 아임사 AI414 M2 3G 라는 어, 제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카탈로그에 보면 이제 요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일단 요 속도에 이제 뭐 50Nm 그 다음에 2단 요 속도에 요정도 이런식으로 나와있죠 요걸 잘 보시면 이 속도가 증가할 때 마다 어, 토크가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임팩 트 드라이버는 드릴 드라이버 처럼 토크랑 속도가 따로따로 따로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어 요거 드릴 아답터 척 요거 제가 가게에서 많이 파는데 이제 구매하시는 손님들 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라면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원리 보셨죠 애초에 임팩 트 드라이버가 드릴 작업에 적합하지 않는데 이거 끼운다고 해서 제대로 작업이 될 수가 없죠 요거 구매하시는 분들은 임팩트 드라이버가 있는데 드릴 드라이버 구매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즉 어쩌다 한두 번 이제 드릴 작업할 때 이거 쓰시는 겁니다 애초에 드릴 작업이 주 목적이신 분들은 임팩트 드라이버 구매 안합니다 네 드릴척 아답터 언급한 빔의 요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sds 드릴 척 아답타 인데요 sd s 가 무엇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s 슬라디드 d 드라이브 s 시스템 요것의 약자가 sds 인데요 슬라디드 어 기억나지 않으신가요 그 제가 예전에 gsb 시발리 언박싱 할때 일자 드라이버 보여주면서 슬라디드 언급을 했었죠 그겁니다 일자 그게 바로 슬라디드 인데요 이제 이 sds 들아다터 척을 구매할 때 유의하실 상황이 있습니다 네, 요거 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as 의뢰를 받았던 제품인데요 손님께서 햄머 기능이 제대로 안된다 라고 하면서 요거 부착된 채로 as를 맡기셨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기계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바로 요거 아답터 문제였습니다 뭐가 문제냐 요거랑 요 일반 sds 플러스 길이 비교를 해보면 요게 짧습니다 요거랑 비교했을 때 짧으니까 제대로 쳐야 되는데 제대로 햄머가 못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기계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바로 요 척에 문제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네 뭔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것 같은데 더 나가고 싶은데 내용이 복잡해져서 어, 이해가 어려우실까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한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요 첫 번째 드릴 작업을 할 때는 토크는 높이고 속도는 낮춰라. 두 번째, 임팩트 드라이버 토크는 속도에 비례한다. 그리고 세 번째, SDS 드릴 아답터첫살 때는 뒤에 있는 콕 확인하고 구매하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타타타타타타 해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과 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